하늘에서 천둥번개와 함께 외계 우주선이 나타나고 의문의 존재가 늑대를 공격합니다. 1세기초 북아메리카의 코만치 부족의 마을 주인공인 나루는 언제나 사냥에 관심이 많았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댕댕이와 함께 사냥을 시작합니다. 이때 하늘에서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고 오빠인 타베에게 그 사실을 말해 줍니다. 타베 This morning in the sky I saw a sign the thunderbird. Why do you want to hunt? 다음날 부종민 흰명이 사자에게 잡혀가고 <놀람> 푸이 구출 작전이 시작되고 <놀람> 산속을 수색하던 그들은 다행히 살아있는 푸이를 발견하게 되고 Wait. so much could kill him. why is 하지만 나로는 사자가 푸이를 살려준 까닭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가죽이 벗겨진 채 죽어가고 있는 뱀을 목격하게 됩니다. I don't know what it was. I've never seen it. The cat to you. 미끼를 이용해 사자를 잡을 계획을 세우는데. You <웃음> 그러나 오히려 사자에게 당하고 맙니다. 기절했던 나로는 정신을 차리고 오빠 탑에는 당당하게 사자를 잡아 마을로 돌아옵니다. 나루는알수 없는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댕댕이와 함께 길을 나섭니다. Next time you're cooking. 들판에서 가죽이 벗겨진 채 죽어있는 들소대를 발견한 나루. 알수 없는 존재는 나루의 흔적을 따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리? 잎에 빠진 나루는 주그림을 다해 겨우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물가에서 식사 중이던 공과 마주친 나루. 위기의 순간 알수 없는 존재가 나타나 곰을 상대합니다. 무사히 도망친 나루는 숲속에서 동료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얼마 못가 알수 없는 존재에게 사냥을 당하게 된 마을 청년들 o r you. 숲불 사이에 몸을 숨겨보지만 소용없고 no, he has us. 도망치던 나루는 프랑스의 사냥꾼 무리들에게 잡힙니다. 이들 또한 알수 없는 존재를 잡기 위해 추적하고 있 I think this creature 되고 그러나 알수 없는 존재는 백인들 뒤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No! 모습을 드러낸 존재. 그는 우주 제단 코식자 프레데터였습니다. 프 I'm 라제터가 남긴 부비트랙에 의해 남은 백인들이 전멸을 합니다. 백인들의 근거지에 도착한 나로는 그들에게 붙잡혀있던 댕댕이를 구출합니다. 나 도와주세요. 체온을 낮추는 약초를 백인에게 아, 먹이는 아, 나로 뭐? 캠프까지 따라온 우주 사냥꾼. 오빠 덕에 무사히 탈출한 나루는 백인 두목을 발견합니다. 백인 두목은 미끼가 되고 자신은 체온을 내리는 약초를 먹고 몸을 숨깁니다. 두목은 총알이 없는 장총을 들고 당황합니다. 나루는 훔친 마스크를 설치하고 사냥꾼을 기다립니다. 늪에 빠졌던 사냥꾼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사냥꾼은 자신을 겨냥한 석궁에 당하고 맙니다. 나스 키마! 나 키마! 이놈 사냥꾼의 머리를 가져온 나루는 코만치족의 전사로 거듭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